Dans notre YouTube, 안녕하세요, 배우다 k o r e 입니다 저는 o r r o f e s s e n You a n c a 여러분, 은저 r e 레쌤 a 라고 부르면 돼요 d one. 에 대해 아 you to i m p e u r a n o d e le sujet est comment p e u 오늘 주제는 한국어로 길에서 어떻게 사람을 불러요? 입니다. a l vous a v e z déjà en t u que nous e c o r é e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프랑스어처럼 vous madame monsieur 같은 단어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모르면요. s 주틀리 r é n o m a v e 아벡 i 윤기 씨, 지민 씨, 우병 송베티 고무 무슈 프레종 사장님. 우리는 씨와 함께 이름을 불러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불러요. 루코 한국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예요 La personne qui parle doit adopter son niveau de respect selon qu'elle parle à une personne proche d'elle ou non ou qu'elle parle à une personne plus âgée. 말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해요 Mais s'il y a des situations où on doit appeler quelqu'un même si on ne le connaît pas Comment peut-on appeler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Premièrement 당신 Est-ce que vous avez déjà entendu ce mot 당신? 여러분은 당신이라는 단어를 이미 들었나요? Le mot qui corresponderait au pronom vous en français et s ce mot 당신 프랑스어 vous 라는 대명사는 한국어로 당신이에요 매 당신 내 빵, s t pas un très bon c h o i 는 하지만,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부르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박스 공부 블루아스 모 o k e 감스퓨 i s p u t e d 면 우리는 이 말을 길에서 싸울 때 써요. 당신 누구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라디 e 당신 이라는 말을 한국의 길에서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길에서 프랑스어로 티투이 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다면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Nous employons 당신 pour appeler seulement son mari ou sa femme. Mais c'est une façon un peu ancienne. 한국 사람들은 당신을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도 사용해요. 하지만 좀 옛날 방식이에요. 그쪽. J'ai souvent entendu dire par mes élèves que l'on peut employer 그쪽 pour appeler quelqu'un encore un. 저는 제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그쪽을 쓸수 있다고 자주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쪽도 역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쪽 signifie là-bas. Grammaticalement. Que vous dire là? 쪽 est une direction là-bas. Si on dit « 이쪽 », ce veut dire uh, « ici ». Si on veut bien prendre de la distance avec une autre personne, dans ce cas-là, on prend ce mot.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다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쪽. Cela signifie que je ne veux pas me rapprocher de cette personne. Je veux garder une distance avec cette personne-là. 저는 이 사람과 가까워 a 고 싶지 않아요. o c h d o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Si vous avez entendu le mot c ô dans une drama coréen, c'était plutôt entre des personnes qui ne sont pas très proches. Ou bien au moment où un homme et une femme viennent de se rencontrer et ne sont pas encore proches. 만약에 여러분이 "그쪽"이라는 단어를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다면 그것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끼리였을 거예요. 아니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방금 만나서 아직 가깝지 않을 때예요. 그쪽이 커피 사세요. 제가 밥 살게요. a payer pour un c a f 이 상황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들은 안 친하구나라고 생각해요. Et alors, c o m m e on peut-on appeler quelqu'un dans la rue 그렇다면 길에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나요 Il y a deux expressions 저기요, 여기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p o u r appeler une personne qu'on ne connaît pas On peut dire 저기요, ou bien 여기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저기요, 여기요 말할 수 있어요 En fait, 저기 signifie là-bas 에 여기 signifie ici. Donc, si on dit 저기요, c'est pour qu'à appeler quelqu'un qui est là-bas. 여기요. Pour qu'à attirer la t t e n t i o n sur moi qui me trouve ici. 여기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요 라고 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요는 여기에 있는 나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요. 저기요, 이거 떨어졌어요. Monsieur, vous avez laissé tomber ça Ou madame, vous avez laissé tomber ça 그쪽 Vous pouvez également employer cette expression pour a p p e l e r les serveurs dans un restaurant 이 표현들은 식당에서 점원을 부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기요, 여기 물좀 주세요 저기요, 물좀 주세요 Monsieur, 눌러 s'il vous plaît Madame, de l'eau s'il vous plaît. Ajocie, Ajuma. Si vous avez déjà entendu a j o c i pour les h o m m e s et Ajuma pour les femmes, il faut faire vraiment attention si vous les employez. Maniagé, 여러분i Ajocie, Ajuma, les diront-ils, 사용할-les, 정말 조심해야 해. Les coréens n'aiment pas être appelés comme a j o c i ou Ajuma. Cela n'a rien à voir avec l'âge. 한국 사람들은 아저씨나 아줌마로 불리는 우 것을 싫어해요. 나이와 상관 없어요. Il y a aussi un autre mot pour appeler quelqu'un dans la rue. "선생님" set expression e est beaucoup plus poli. 길에서 사람을 부를 때 다른 단어도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더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Bien sûr, 선생님, s t une ni, on professeur, mais ne pouvons l'employer pour quelqu'un que nous ne connaissons pas. 물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쓸수 있어요. Pour conclure, q ni 아저씨, n ni 아줌마, n 그쪽. 메 저기요, 여기요의 선생님. 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저씨, 아줌마, 그쪽 아니에요. 하지만, 저기요, 여기요, 선생님이에요. J'espère que vous pourrez bien employer ces mots pour appeler quelqu'un dans la rue encore. 한국에서 여러분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 단어들을 잘 쓰길 바래요 Si vous avez des questions, n'hésitez pas à me les poser. Vous pouvez l a i s s e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Mon courage pour votre c o r a e n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배우다 코레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늘 여기에 있어요. 아트뱌앙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